태영입니다태스터입니다또이두 네, 친구와 함께 촬영을 하는데 우리가 옷이 똑같은 이유가 그 1편이랑 2편이랑 연이어서 찍는 거라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옷잘 입으니까 네 그럼 요번에는 제가 특별한 걸 물어볼 건데 어떤 걸 물어볼 거냐 카지노 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마카오 사람들은 카지노 좋아하나요?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네 좋아하는 거라면 마카오는 카지노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음, 카지노 때문에 거기 네. 간다. 어, 네, 네. 네. 네, 그런 건 거. 근데, 근데 싫은 이유가 사람들이 다 카지노 가고 핏 너무 많아서. 핏도 고 네, 받고.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카지노 싫은 이유도 있어요. 음. 주변에 카지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? 없어. 없어요. 없어요. 주변. 어, 두 명은 가봤어요? 네, 저 처음 가봤어요. 어. 나이가 안 되잖아. 저는 지금 2무두 살이에요. 아, 그러니까 ]구나. 네, 가봤어요. 해 봤어요? 한국 친구왔는 음. 거기 가고 싶다고 해서 음. 같이 가는데 음. 그거 어요 어떤 거? 두두두두두두 혹시 마카오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카지노를 그렇게 많이 하거예 네. 네. 맞아요. 음. 하긴 우리나라랑 좀 개념이 다를게 우리나라는 카지노가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되어있지 않고 거의 다 출입 제한이잖아요 정는 말고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마 안가봤 갔으니까 궁금해서 좀 많이 가보고 싶은 느낌이 있을 텐데 여기 현지 사람들은 그냥 집 앞이 카지노예요 그죠?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보고 살아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카지노랑은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주변에 뭐잭파하진 사람이나 이런 거는 뭐 들어본 적은 있어요? 뭐 주변 사람 아니더라도 아, 애타 보는 거 아니고 크게 아 그게 이렇어 <웃음> 그게 얼마나 이렇대요 어, 옛날 에 아주 어릴 때는 엄마한테 들었는데 음. 옛날 엄마 아는 아저씨가 돈 때문에 음. 아주 파웠어 어? 아들을 팔았다고. <웃음> 네. 뭐 뭐, 아주 옛날 전에 그런 일이 많아요. 자살도 하고 그런. 음. 자살도 많이 하고. 네네. 네. 막 네. 아, 집이 네. 다 팔렸었거든요. 네. 아내 팔고 딸 팔고. 근 네. 그런 음. 얘기 있어 요 옛전에. 네. 그래서 싫어요. 근데 저 아빠가 원래 카지노 안에서 일하잖아요. 아 일하셨어요? 네. 그래서 저가 가고 싶으면 막 가지 마요. 그렇게 얘기했어요. 음, 잘 아시니까. 네. 음. 뭐 주변에 많이 읽거나 많이 딴사람 들은 적 있어요?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 이거 때문에 응. 학교 끝났어요. 아, 이건, 이건 나가면 대겠다 <웃음> 이친구들 말을 했는데 카지노는 재미로 하셔야지 너무 깊게 빠져들고 하면 이게 도박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카오셔서 카지노 조금 하시는 건 괜찮은데 너무 큰돈 가지고 나는 카지노 하러 와야지 이런 생각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뭐 아들 팔고 딸 팔고 여기 <웃음> 얘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, 이거는 좀 no. 네, 최대한 절제를 no. 네, 네, 하셔야 no. 되고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명의 마카오 현지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카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써주세요 제가 물어봐서 댓글로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마카오 현지인과의 2편 끝났고요 다음에 또 기회되면 같이 찍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봬요 안녕